안녕하십니까. 자연화학 수면 전문가 정풍 소장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죠.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를 못 벗고 있습니다. 어, 마스크 벗을 날이 언제나 될지 기다리있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어떤 치과의사의 편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고객이 얼마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워낙 수면호흡증이 심해서 바이오가드를 제작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가족 중에 치과 의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바이오가드를 끼고 수면호흡증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어 막, 하던 것도 없어지고, 숨도 잘 쉬고, 잠도 잘 자고. 그랬는데 치과 의사 가족한테 아 내가 이거 끼고 효과를 잘 보고 있다. 그랬더니 그 치과 의사가 이런 거를 끼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음, 이거를 우리 끼면 이빨이 변형된다고 거죠 <웃음> 무엇인가에 힘을 가하면 그 반작용이란 게 생기죠. 자, 바이오가드는 이렇게 턱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턱이 뒤로 못 가게 막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턱이 돌아가려고 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이 치아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치아에 힘을 받게 되죠. 일시적으로 턱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밤새 그 힘이 치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잇몸뼈가 건강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 이런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장치를 제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수면무호흡이 너무 심해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 부작용은 감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을 과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약의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약을 안 먹는다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그제 오신 고객님께서는 어 양압기를 한 2년인가 썼대요 그런데 코뼈가 이렇게 쑥부어왔어요숨잘못 쉬고 잠잘못 자는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요즘에 그 코로나 백신 갖고도 말이 많잖아요 자,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어느 정도 부작용은 예상을 합니다 그게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까지 되면 안되겠지만 뭐 열이 나고 좀 오한이 들고 그 정도 부작용은 가지고 어,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다면 충분히 어, 해볼 만한 일이죠. 그래서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면무흡치료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구강장치 부작용은요. 평소의 관리, 즉 잇몸 관리, 그 다음에 근육 관리 그러니까 근육이 굳어져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뼈가 계속 힘을 받아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평소에 관리를 좀 해주면 그다 문제될 게 없어요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 심각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물 책임배상도 가입을 해놨습니다 혹시 모를까봐 몇 년째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부작용은 원인을 알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면 건강 종소 청풍수작이었습니다 很谢